안녕하세요. 음악하는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번 호흡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스와 리트릴 어, 훈련 해보셨나요? 그것이 어, 장점이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 나가는 날숨, 그 연습을 하는 거, 호흡을 지탱하는 연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직접 노래에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호흡 연습을 할때 많은 분들이 어, 호흡 자체로 훈련을 되게 잘 하시는데 노래만 딱 들어가면 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호흡을 다 날려버리시고 다시 리셋돼서 그냥 내가 마음 편한 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있어야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좀 방지하고자 어,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노래를 이제 뭐 MR을 틀으셔도 좋고 본인이 뭐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가사가 있잖아요 모든 노래에 그 가사에서 본인이 숨을 쉬는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이 훈련을 하면서 이제 MR을 틀고 만약에 연습을 하신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숨을 쉬어, 쉬, 쉬어 주셔야 돼요 어, 내가 숨이 남아 돈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게 아니라 정확한 자리에서 숨을 쉬고 다시 시작하고 노래할때 처럼 똑같이 가사로 노래할때 처럼 똑같이 하시는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세를 좀 허리를 펴시고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이 좀잘 정렬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주시고 하시면 호흡에 좀 집중이 더잘 되실겁니다. 어, 먼저, 여자 곡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남자 곡으로도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 곡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에포닌이 부르는 On My Own 넘버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스 연습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나 홀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숨쉬는 자리 정확하게 본인이 쉬시는 자리에서 같이 쉬어 주시고, 저는 또 제가 쉬는 자리에서 한번 쉬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나홀로부터 제가 자막으로 가서 써 드릴게요. 속으로 가사를 노래하세요. 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으로는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자, 시작. 쓰. 이렇게 okay, 이런식으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 이거 똑같이 립트릴도 똑같습니다 이 상태처럼 똑같이 하는데 립트릴도 입술로만 이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어, 뭔가 호흡에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배에서부터 뭔가 탁 이렇게 받쳐지는 힘을 가지고 얘가 굴러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립트릴로도 한번 해보는데 리프릴로는 뒷부분으로 해볼까요 사랑의 이밤다 지나가면 이 부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숨 쉬는 자리에서 똑같이 쉬어 주세요 숨이 많이 남으셔도 이런식으로 다 이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쉬면서 다시 시작해 주시고 이 숨과 그 다음 숨이 쉬시는 그 자리를 하나로 한 호흡으로 참 차분하게 지탱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래를 하셔야 합니다 속으로는 가사를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어내 배를 유지하는 집중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부터 립트릴로 해볼게요 시작 쉬고. 마지막에 그와 여기도 똑같이 어, 속으로 생각하시고 호흡과 그 유지를 하는 거를 속으로 가사를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 호흡이 훨씬 내려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이 맞춰진 다음에는 노래로 들어갔을 때 보세요. 처음에 리프 어스 했었죠. 그러면 호흡이 내려가죠. 두 번째, 립트릴 하죠. 그러면 제가 성대가 좀 마사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도 좀 풀리고 호흡도 같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노래로 넘어갔을 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그대로 해야지 하면서 입만 가사를 뻥끗하시면 됩니다. 나 홀로 하면 돼요. 뭐나 홀로 뭐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고음을 낼 때는 호흡이 조금 더 압력이 세져야 돼요. 고음을 낼 때는 그냥 똑같이 호흡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게 아니라 좀더 이렇게 세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립트리를 하면서 호흡을 지탱을 할때 고음이 나오는 순간이 오면 호흡의 압력을 내가 배에서 조금 더 주시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 보시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립트릴은 그냥 우리가 가사로 노래를 할 때보다 훨씬 음이 더 높이 올라가고, 그냥 소리 자체가 더 부드럽게 도약하고 진행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날 거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을 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부분도, 뭔가 호흡을 더 쓰시는 그 느낌을 주셔야 노래를 할때 진짜 아 내가 좀 전에 호흡을 이렇게 연습했는데 노래도 그렇게 적용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똑같이 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자 이번에는 잘 따라오실 줄 믿고 남자 노래로 한번 해보는데 남자 노래는 어 지킬 앤 하이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금 이 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처음엔 말처럼 되게 따란 따란 따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죠 어 그래도 똑같이 다 연결하지 마시고 속으로 본인이 노래 하시는 대로 만약에 내가 노래하는 센스가 되게 없어서 숨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AR을 틀어 놓고 호흡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 배우가 어 호흡을 숨을 쉬는 자리를 똑같이 내가 숨을 쉬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앞부분을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시작. 스 같이 짧은 것도 소, 속으로 호흡해서 스, 오늘 받쳐주는 힘을 가지고 노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흡해서 꼭 나중에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편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내리는 걸좀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렴구로 넘어가서 립트릴로 한번 해볼게요. 후렴구는 지금 이 순간, 이, 이 부분이죠. 어, 여자인, 저는 남자 노래라서 이게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리트릴의 장점을 활용하여 소리가 잘 나니까.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쉬고. 쉬고. 어, 쭉 호흡을 연결해야 하시는거 잘 하셨나요 여러분 어, 저는 여자인데도 이게 음이 여자한테 되게 높은 노래예요 여, 남자 키로 부르면 근데 여자인 저도 리트릴로 불렀어요 소리가 올라가죠 남자분들은 아마 호흡이 더잘 이렇게 내려가시면 노래 부르기 정말 더 편해지실 거예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 연습이, 립트릴 연습이 다른 게 아니라 호흡 연습을 하는 거에 호흡을 내리는 연습에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노래를 부를 때나 방금 이거 한그 호흡 그대로 가사만 입만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하시면 돼요. 어, 호흡을 그 노래를 부르실 때, 리트리 할 때나 스! 할때 음, 이렇게 시선을 많이 흐, 이렇게 흐트리지 마시고 또 발도 막 이렇게 짝다리 집으시거나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몸의 긴장을 최소한의 긴장만 가지고 좀 집중력이 필요한 그 정도의 긴장만 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신 후에 어, 호흡에 집중을 해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노래가 조금 더 탄탄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고 별 작용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오래 해본 결과 노래의 처음과 끝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관건이에요 네. 그리고 그 호흡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 감을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터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고 노래하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호흡 그그 그 자리 했던 거대로 바로 노래를 바꾸시도록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자, 호흡에 대한 강의가 아직 여러 개가 좀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잉된 호흡을 하지 않는 거, 몸의 밸런스, 소리의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어,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또잘 해올 테니까 또 이렇게 잘 봐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 안 좋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